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퓨전 강의 1강입니다. 지난 시간, 로마퓨전 강의 0강에서 설치하는 방법과 인터페이스 살펴보고 그리고 로마퓨전 자체의 특징과 장단점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부분을 토대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로마퓨전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세팅하는 방법부터 영상을 내보내게 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강의를 볼 시간이 없는 분들 또 보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만 보더라도 노마표준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 길고 어렵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거나 또는 앞으로 강의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목되는 내용들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또한 번씩 계속 또 설명을 드릴 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렇게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블루투스 마우스랑 키보드를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마우스 커서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랑 작업 환경이 다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고 그에 따라서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루마 퓨전을 실행했습니다. 루마 퓨전을 실행하고 편집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 작업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모든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건데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려면 여기 밑에 메모의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이 부분은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프로젝트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제일 처음에는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프레임 비율,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는데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무난한 30프레임을 선택을 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 같은 경우에는 화면 비율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6대9를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이 색공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REC709 이 부분을 눌러서 프로젝트 생성 여기 플러스 버튼 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만들어지면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왼쪽 밑에 프로젝트 창을 다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방금 만든 프로젝트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또 한번 설명드리면 이 왼쪽이 목록 겸 보관함이고 여기가 미리 보기 창이 부분이 이제 타임라인인 거고 이 파란색 선이 인디게이터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영상이나 사진을 불러오면 되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꽃 모양에 들어가서 내 아이패드에 있는 폴더 라든지 불러온 자료라든지 또는 오른쪽 점색에 들어가신 다음에 미디어 불러오기에서 내가 저장해놨던 곳에 가서 영상을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가장 간단한 사진에서 모든 사진과 동영상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영상을 불러올 때 그냥 클릭하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끌어서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미리 보기 창 밑에 이렇게 또 작은 타임라인처럼 생겨가지고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만큼 지정을 선택해서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선택하고 여기 밑에 있는 화살표 표시를 딱 눌러 보게 되면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져왔는데 타임라인 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여기 재생바 옆에 있는 이 버튼을 한번 딱 눌러주시면 바로 가기도 하고 또 키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방향키 위쪽으로 향하는 방향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기까지 알려드렸고 이제 음악퓨전의 타임라인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인디게이터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여기 에 멈춰있는 부분에 미리보기 창에 보여지게 된다는 거 이건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미리보기 창 밑에 작은 타임라인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만약에 내가 분할을 하게 되면 여기 작은 타임라인에도 똑같이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도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큰 타임라인의 파란색 선과 여기 작은 타임라인의 하얀색 선이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추가로 노마퓨전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크 프로랑 모마비처럼 스토리보드 형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메인트랙이 있고 그 위에 보조해주는 보조 타임라인을 가지처럼 활용하게 되는 시스템인 겁니다. 오디오를 달아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오디오를 이렇게 불러온다고 해도 이렇게 똑같이 링크가 달리게 되는 한 클립에 붙어져서 하나의 일체가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분할을 해서 움직이게 되더라도 같이 움직이게 되고 복사가 되더라도 이 부분이 같이 복사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뒤에서 설명드릴 개념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카 편집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편집 어플이나 PC 편집 어플처럼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인디게이터를 맞추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가위 모양 보이시죠?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도 되고 그러면 은 이렇게 분할이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혹시 키보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커맨드 비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분할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키보드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좌우방향키로 움직여서 이 정도 가서 내가 분할하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 B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색다른 분할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인디게이트를 두고 여기다가 양손가락을 딱 누르게 되면 분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분할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분할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분할한 클립을 길이를 조절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해서 컷 편집을 한다든지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사진이나 영상 위에 또 다른 사진이나 영상을 불러오는 PIP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IP는 또 다른 편집 프로그램이니 역시 똑같습니다. 불러오려고 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끌어서 똑같이 올려주시면 되고, 이때도 클릭한 상태에서 이 밑에 화살표 표시를 눌러서 이렇게 불러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클립 위에가 아니라 메인 트랙이 돼 있죠? 그 이유는 이렇게 꾹 눌러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메인의 삽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디게이터가 있는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메인에 덮어 쓰기는 지금 메인이 여기 얼마큼 있든 상관없이 메인 클립을 덮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의 배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PIP처럼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또 링크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럼 이 PIP인 상태에서도 영상을 옮기거나 클립 길이를 조절하거나 컷편집을 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PIP까지 알려드렸는데 타임라인 개념과 컷편집 PIP 개념을 토대로 거기서 플러스로 응용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꿀팁들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그 꿀팁은 뭐냐면 이동할 때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클립도 같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싫으시면 밑에 있는 사슬 모양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링크를 없애주시면 이동을 하거나 삭제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움직이게 되고 또 레이어도 연결되는 것이 아닌 비선형 시스템처럼 1번 트랙, 2번 트랙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응용하셔도 되고요 아까 컷 편집할 때 삭제랑 방금 말씀드린 이용하는 부분을 또 통틀어서 더욱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밑에 보시면 다중 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이 다중 선택 기능을 눌러주시면 아까 삭제할 때도 그냥 하나씩만 삭제를했었는데 여러가지 클립을 삭제를 하게 되면 구간 설정을 할수 있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 구간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삭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중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클립을 삭제를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동을 할 때도 다중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응용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PIP나 이동을 하거나 파일을 올릴 때또 다른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메인 트랙에 있는 클립을 분할을 해서 올리거나 옮길 때 PIP로 올릴 때도 그렇고 다른 클립을 이동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클립이 덮어쓰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클립 대체라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클립 위에 다른 클립을 올리게 되니까 대체할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시간 유지를 누르게 되면 이 시간에 맞게끔 대체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올려서 이렇게 올린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사진은 2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 타임라인 시간 유지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은이 타임라인은 14.18초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도 시간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클립 한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은이 클립만큼의 길이대로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걸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새 클립 시간 사용을 올리게 되면 내가 방금 올린 클립의 시간을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IP로 불러올 때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동을 할 때도 여기다가 만약에 겹치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덮어 쓰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실 수도 있고 비슷한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메인 트랙에 올렸던 타임라인은 예를 들어서 한 30분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새로운 클립을 올릴 영상은 15분밖에 안된다. 그럴때는 이렇게 클립 및 리플 타임라인 대체 이런식으로 다른 문구가 나오면서 대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 영상에 맞는 시간만큼만 이런식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꿀팁과 그 꿀팁을 활용해서 응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 그 다음 이제 클립 속성 해서 화면들을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속성을 들어가시려면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더블클릭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클립 속성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는 미리 보기 창 같은 거고요. 여기 위에는 효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소스들인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속성들인 겁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속성들인 거고 여기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움직여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X축, Y축 이 부분을 활용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속성 창인 겁니다. 그렇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연습을 하다보면 아 이게 어떻게 발전했는지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고 해서 절대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따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화면 조절을 하시려면 크기 및표지션에 들어가셔서 X축, Y축을 건드리셔도 되고 연필 모양 눌러가지고 내가 수치를 직접 적으셔도 됩니다. 회전도 이렇게 눌러서 회전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치 눌러서 적용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고그 밑에는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 X축의 크기 이렇게 늘리게 되는 거고 Y축의 크기 위아래로 이렇게 늘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르는 중 같은 경우에는 크롭입니다 크롭 화면 자체를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을 잘라내는 크롭 기능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구나 알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한 번씩 다 만져보실 수 있습니다 그 모서리 다듬기는 이렇게 패드 형식으로 어떻게 조절할 건지 코너 반지름은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부드럽게 할 건지 뭐 마스크 기능처럼 그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혼합중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것도 되고 그 밑에 혼합모드는또 다른 사진이나 영상이 올라왔을 때 혼합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화면을 반전하는 겁니다. 좌우 반전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면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90도씩 한 번씩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원래대로 꽉 채워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즐겨찾기 제가 방금 저장했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부분에 있는 효과들은 바로 넣어서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영상을 재생을 해봤을 때 이렇게 저절로 키프레임을 넣어서 움직여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효과들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 부분은 영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얼만큼 몇 배속을 할 건지 이것도 이 부분은 영상을 리버스 거꾸로 가게 하는 영상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피치 관리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감기를 했을 때 목소리가 막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근데 그부분이 변하지 말라고 이렇게 피치를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도 되돌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되돌리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안정화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영상이 많이 흔들렸을 때 강도들을 조절해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그 밑에 스피커 모양은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역시 채널을 한쪽만 들리게 한다든지 또 음성을 키운다든지 거기에 대한 볼륨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내가 수동으로 조금 더 음량을 더 자유롭게 만든다든지 하실 수 있고 음량에 대한 이제 센서들도 필터를 넣어서 소리를 이만큼 빵빵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은 다 들려 드릴 수는 없고 저도 다 사용해 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서 뭐 가지고 오셔서 하시면 확실히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부분을 딱 클릭하면 컬러민 효과 색보정을 할때 영상을 예쁘게 꾸며 줄수 있는 필터 효과인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컬러 프리셋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럿들이라든지 모자이크를 한다든지 뭐 다른 느낌을 만들다든지 할때 이런 식으로 꾸미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성창에서 이만큼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건데 지우시려면 이렇게 휴지통을 눌러서 다 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응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다 적용됐다고 하시면 은 뒤로가기 버튼 눌러가지고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타임라인에 보시면 지금 이만큼의 효과가 적용됐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즐겨찾기처럼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아까 방금 봤던 이 클립 효과들 여기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미리 적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화면을 이런 식으로 넣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도 바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효과가 있다면 저장을 해 놨다가 누르게 되면 바로 이 클립에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자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효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동그라이 플러스 되어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를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오버레이 타이틀이 나와있는데 이 오버레이 타이틀을 누르면 클립 위에 이런 식으로 자막 텍스트가 생기면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클립 위에 생성된 거를 올려도 되지만 이 인디게이터 기준으로 내가 이 클립과 클립 사이에 뭔가 글을 넣고 싶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인디게이터 위치를 하게 되면 똑같이 눌렀을 때 메인 타이틀이라고 생깁니다. 그래서 메인 타이틀을 딱 눌러보게 되면 이제 영상이 진행되다가 텍스트가 나왔다가 다시 영상이 진행되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맨트랙에도 똑같고 오버레이트랙에도 똑같습니다 더블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면 아까처럼 똑같이 나오고 여기서 글씨를 더블클릭하게 을 되면 글씨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완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화면을 눌러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막도 화면 조절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와서 다보시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일 첫 번째는 글씨를 조절하는 투명도고요. 글씨를 크게 할수 있는 거고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 T 모양 보이시죠? 여기 T 모양을 눌러보게 되면 폰트를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글씨자 정렬 그리고 위아래 위치 정렬하는 거고 또이 부분은 여러 줄이 있을 때횡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글씨 색깔을 조절하는 거는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컬러에 대한 색깔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 모서리 색상, 외곽선이죠? 외곽선은 이렇게 또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폭도 제가 두껍게, 얇게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림자도 선택해서 이렇게 네, 얼만큼 투명하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거리도 조절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면 아 어떤 건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만져보시면 되고요. 또는 여기 위에 있는 프리셋들로 이렇게 눌러서 다르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자막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여기 왼쪽 중간쯤에 여기 제일 첫 번째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텍스트를 눌러서 또 이렇게 레이어가 또 생기면서 하나 더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첫 번째 부분 눌렀을 때 나오는 여기 있는 프리셋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 부분을 알려드리면 두 번째 칸은 지금 똑같은 이 형식을 하나 더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칸은 글씨를 수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은 이 타이틀 스타일을 내가 만들어놓은 스타일을 저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번째 별표 표시는 즐겨찾기 내가 자주 사용하는 타이틀을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설정한 자막을 만들어 놓고 줄기재기를 눌러서 사용을 설정해서 자주 사용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둡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두고 나중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따 또 뒤에서 설명은 바로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몇개더 말씀드리면 자막을 눌렀을 때 나오는 여기 보시면 형태 보이시죠 이 형태로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도 골라서 자막 바처럼 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클릭 눌렀을 때 나오는 이미지. 이미지 같은 경우는 로마퓨전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서도 글씨를 적을 수 있는데 이 이미지는 별로 좀 크게 예쁜 편은 아니라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 옆에 보시면 화면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모양을 보이시죠? 이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맞춤입니다. 자막에 대한 프리셋 맞춤이기 때문에 아까 화면 움직이듯이 여기 있는 소스들을 딱 눌러보게 되면 키프레임처럼 저절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도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막도 크롭을 해서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컬러 미 효과를 활용해서 역시나 약간의 색깔 조절 해가지고 색깔을 좀더 다양하게 바꾸실 수 있는데 굳이 글씨에다가 이렇게 막 색깔을 넣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응용해서 만들 때 이렇게 자막을 꾸미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자막을 꾸미고 싶을 때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을 때 자막에다가 이런 프리셋을 올려서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자막 시간대 따로 시간을 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으면 되도록 하기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여기까지 클립 속성과 자막을 알아봤는데 여기서도 꿀팁을 알려드리면 아까 내가 저장했던 효과들 있잖아요. 여기 클립에 보시면 나와있는 이 효과들 이 효과들을 아까 배웠던 다중 기능을 활용해서 모든 클립에 넣고 싶을 때는 이렇게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클립보드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할 겁니다 어떤 부분이뺄 거고 어떤 부분은 넣어서 모두 다 붙여 넣을 건지 이런 식으로 하시고 콜럼 효과도 넣고 싶으면 넣고 해가지고 복사를 해 주신 다음에 옆에 클립에 옮겨가서 여기서 다시 클립보드에 들어가 가지고 붙여넣기를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은이 부분에 있던 속성들이 전부 왼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막을 하나 또 넣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또두개 정도 불러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일일이 들어가서 이렇게 자막을 바꾸면 번거롭잖아요 이때 아까 내가 적용했던 즐겨찾기 모양 보이시죠 이 부분에 들어가 가지고 상자 타이틀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옆에 있는 이 부분도 같이 변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다중 선택을 눌러 가지고 클립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즐겨찾기를 눌러서 아까 내가 저장했던 타이틀을 딱 적용시키게 되면 이제 이두 개의 타이틀은 이렇게 내가 원했던 프리셋으로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프리셋을 저장을 하고 그러면은 모든 클립에 클립의 속성과 자막을 넣게 되면 다중클립을 해서 이렇게 모든 클립의 선택을 한 다음에 이런 효과를 넣는다든지 혹은 클립보드의 효과를 옮겨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옮기시면 되겠죠 이렇게 꿀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뭐 효과음이나 배경음 불러와서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음이나 배경음악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여기 왼쪽에 꽃 모양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눌러가지고 가지고 있는 폴더에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목록에 들어가서 있는걸 노래 들어보고 이렇게 끌어서 밑으로 딱 내려주시면 이런식으로 오디오가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디오도 똑같이 분할 하실 수 있고 이동 이라든지 길이 조절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임라인 제일 옆에 보시면 눌러서 완전 음속으로 시키실 수도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음영 표시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 타임라인의 오디오를 본격적으로 조절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수동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도 넣은 상태에서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오디오 속성이 들어가서 이런 필터를 넣어서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볼륨을 좀더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오디오 기능에서도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음영 조절은 여기 왼쪽에서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고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시면 각 트랙마다 열어서 이렇게 줄여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트랜지션을 넣어 주는 겁니다. 트랜지션 넣을 때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클립과 클립 사이를 가게 되면 여기서 전환을 눌러서 이렇게 바로 전환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왼쪽 위에 들어가셔서 여기 전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트랜지션이 마음에 드는지 보시고 선택해서 이렇게 쭉 끄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서서히 디저브되면서 효과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트랜지션을 이렇게 제일 앞부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페이드인 효과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트랜지션까지 알려드렸고 번외로 알아두면 좋은 기능들 같은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영상을 가지고 올때 하나만 가지고 올 때는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해서 가져오셔도 되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V 표시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만큼을 끌어서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타임라인 창을 딱 열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메인 트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트랙들은 이런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노마표정도 모바비나 파이널커프로추처럼 마그네틱 타임라인 효과도 되는데 그럴 때이 공백을 두고 분할을 하거나 움직일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메인 트랙의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공백이 비어있지만 삭제를 하거나 붙을 수 있게끔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링크들도 여기 밑에 있는 링크처럼 전체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분의 링크만 풀어서 움직이기 편하게 조정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물쇠는 아예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고요 여기 두 번째 눈 모양은 인디게이터가 나와 있지만 보이지 않게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피커 모양은 이 트랙에 있는 스피커를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렇게 번외까지 알려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보내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위로 가는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 요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화 오디오 전용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영화는 뭐 유튜브에 바로 올릴 건지, 구글 드라이브 올릴 건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덱은 H.264 선택을 하시고요. 포맷, MP4 이렇게 다 확인하시고, 내보내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보내기를 할때 꿀팁을 하나 또 알려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로마 퓨전 프로젝트 패키지가 보이시죠? 이 부분은 이제 이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 놨다가 상대방한테 공유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템플릿을 내가 공유를 하겠다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 추가로 재밌는 꿀팁을 하나 또 알려 드리면 내가 만약에 부분 내보내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클립보드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럼 이 부분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왼쪽에 프로젝트 창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똑같은 설정으로 만들었다고 과정을 하면 이 상태에서 다시 클립보드 눌러가지고 붙여넣기를 하면 아까 내가 복사했던 그 클립에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만 내보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보내기 꿀팁도 하나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이 영상을 다 만들어서 내보내기를 하시려면 영화 눌러가지고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에어드로으로 보내서 맥북이나 아이폰에 저장한다든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상도도 이렇게 변경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프레임 등급 같은 경우에는 내보내기 할때 설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세팅도 중요시 잘해야 됩니다. 웬만해서 있는 그대로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기기 안에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루머 퓨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